안녕하세요 고기 구워 먹으려고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더워요 더워 완전 더워 완전 더워요 아 더워 다 먹고 지금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남은 맥주 마시려고요. 음, 잘 자. 어느새 컸 여기다가 한번 고 지난번에 라면 구워 먹어서 라면 끓여 먹어서 <웃음> 실패했잖아요. 그래서 고기 한번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오늘 석쇠 아니고 그냥 이런 후라이팬에 구워 먹을 거예요. 제가 특별히 안심을 한우 안심을 준비했거든요. 한우 안심을 구워 먹어볼게요. 준비하고 올게요. <웃음> 안녕하세요, 주디입니다. 오늘은 소고기, 한우. 한우 안심을 구워먹을 거예요. 여기다 구울 거거든요. 어, 조그만한 하루 그래서 조그맣게 자를 거예요. 그냥 집에 있는 아무 간장이나 넣으세요 저희 양조 간장 좀 붓고 여기다가 살짝 음, 저는 좀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많이 이렇게 음, 양조절을 식혀했네잘잡어줍니다 이거 고기에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고기 이거 이렇게 소스에서 찍으면 된장 소스보다 더 맛있어요 짠~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준비했어요. 배추가 빠지면 안 되겠죠? 오늘 같은 밤에. 소스도 만들었고요. 닭꼬빠 정말 맛있게 익은 김치. 에탄올 고체열로 이렇게 다불 붙여볼게요. 와, 여기다가 약간은 좀 치우고 바운드를 넣고 아 이상한 냄새나요 따란 바바리아 맥주 와 이거 봐봐 이게 온도차가 심하니까 엄청나게 이게 맺혔어요 이렇게 더우니까 날이 더워요 엄청 에스 ASMR 음. 저는 소주 따라 먹는 것처럼 찌끔찌끔 따라 먹는 게 좋아요. 이거는 네덜란드 맥주네요. 네델란드 맥주. 따뜻해졌나? 한번 고기를 올려 볼게요. 오. 안이도 미리 올려놔야 돼. 어, 됐어. 밥이 빠질 수없으니까오 대박 주. 아 시원해 저는 좀 많이 익혀서 먹거든요? 아마 레어로 뭐 먹는 사람들 딱요 정도면 먹더라고요. 음. 고기 많이 드시지 말라 그래. 일단 음. 밥을 먹고 음! 맛있다. 김치가 잘려버리면 맛있다. 그 정도는 된것 같은데 한번 먹어 볼게요. 음, 음, 음, 맛있어 음, 음, 부드러워. 너무 맛있어요. 음, 안심 너무 맛있다. 와. 음, 부드러워. 와. 아 이거 고기 구워 먹기 너무 좋은데요? 지난번에 라면을 실패했는데, 고기는 너무 맛있다. 햄버섯. 햄버섯도. 음. 음. 맛있네. 여진버로 해서 사온 이 스키 허브 소스를 끓여볼래 대박 맛있다 지금 두 조각 했는데 두 자를 더갔네 음, 음, 맛있다. 와,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정말 편하네요. 근데 마늘이 아니네. 저는 고추 먹는 게 좋아요 이게 구워 먹기 진짜 좋아. 짱을 써봐그 엄청. 음. 집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이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 완전, 완전히 좋았어. 저는 고기 먹을 때 밥을 같이 먹는 타입이 있거든요. 밥을 좋아해서. 저는 음, 밥상에 아, 와마이나 맛있어. 밥을 먹으니까 소은못 마시는다.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있잖아요. 방수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한대요. 소식하기 딱 좋은 사이즈. 고기 소식하기. 음. 맛있겠다. 진짜 맛있어 정말 부드러워. 역시 화면. 우리 거. 오! 음, 맛있어. 아주 맛있어. 초콜릿 뿌리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감칠맛이 더 생겨. 남은 밥을 다 먹어 버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밥은 조금씩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 항상 그 남편 밥 뺏어 먹고 있어요 한국가락이 부족해요 팽이버섯은 맛있는데 이에 잘 껴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좀 불편해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먹을 정도면 맛있는 거겠죠? 어, 어, 불이 약해졌어 단열로 익혀 봐야 되겠다 불이 막 어. 이것만 구우면 되는데 단열로 쓰고 있어요. 나는 벌써 타막 타막. 단열로 이렇게 해야 돼. 맥주도 마셔야 돼. 아, 맛있다. 좋네요. 타지도 않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 정도 양 먹을 수 있으니까 1인용 하루 좋다 지난번에 라면 실패했는데 역시 한우 구워먹는 건 최고인 것같아음다 익었어 전율로로 이거 아저파 마늘을 좀더 얇게 썰어야 될것 같아요 마늘이 안 익어서 그래서 맛있어 요 쓴마늘보다 살짝 익은 굽 마늘이 맛있잖아요 아유 매워 아 너무 매워 마늘이 너무 매워요 아, 아, 아 마늘 아 호를 아 호를 덜짜라는것 같아 니나 봐 마늘 왜 이렇게 먹지? 김치가 너무 컸다. 김치. 마지막 하나. 어 약간 붉은 기가 있는 미디엄 스타일의 고기로 구워줬습니다. 소스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, 고기가. 된장 소스보다. 그냥, 기름장보다. 음. 음, 마늘. 다 먹었어. 마늘 두 개는 매워서 못 먹겠어요.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. 아직 뜨거운가? 안 뜨겁니? 아 뜨거워. 살짝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. 화로만지는거 뜨거워서 지금. 다, 다 사라졌죠. 고체 에탄올. 고체. 에탄올, 에탄올 고체 연료, 연료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숙세로 구워 먹는 것보다 이걸로 구워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. 왜냐면 여기 이 제가 좀 난리거든요? 그래서 숙세로 하면 제가 다 고기에 다 입히잖아요. 그래서 조, 몸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호라이팬 짜는거 있죠? 계란 말이 붙이는 거 정말 작아요. 제 손만하잖아요. 제 손보다 좀더 큰데, 봐요. 손보다 더 큰데 이걸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얘도 지금 손 손보다 손바닥보다 좀 사이즈가 작거든요. 정육면체로 다른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괜찮을 걸 이거 샀거든요. 음. 이건 우리 남편이 계란후라이 하려고 사놓은 건데 잘 쓰고 있습니다. 안녕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한 끼. 에이, 안녕. 안녕.